칠십이에서 칠십삼데시벨 정도가 나오더라고. 저는 네가까지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귀를 거슬리게 하는 여러가지 소음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의 소음은 쾌적하고 안락한 운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선택할 때도 고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소음들 중한 가지가 풍절음인데요. 이런 풍절음은 차량이 고속으로 달릴 때 차량의 주변으로 발생하는 공기의 기류에 의해 차량의 외부 표면, 돌출된 부분에 부딪혀나기도 하고 또문 틈새처럼 판과 판이 만나는 부분에틈새로 공기가 들어와 발생되기도 합니다. 속와 풍량에 따라 때로는 주파수가 꽤 높은 소리를 내기도 하는데요 이런 소리에 장기간 노출이 될 경우 청력 건강에도 무척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로운 풍절음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한 보강 작업을 해보고 작업 전후 풍절음의 차이가 얼마나 생기는지를 직접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티 v 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브 여기 두 가지 고무 몰딩이 오늘 작업할 부품들이고 앞문과 뒷문 사이 위쪽과 아래쪽 틈새를 고무 몰딩을 이용해서 막고 공기가 들어오질 못하도록 작업을 할 거야. 우선 작업 전에 전과 후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미리 체크를 해봤는데 고속도로에서 창문 모두 닫고 100km 정도로 달렸을 때 소음의 세기를 체크했더니 72에서 7 3데시벨 정도가 나오더라고. 참고로 환경부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비교를 해봤더니 72에서 7 3데시벨 정도는 도로변 소음이나 전화벨 소리와 같은 세기고 70데시벨에서는 알초혈관이 수축하고 정신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수치라는 거야 이제 고무 몰딩을 붙여볼까? 굵은 고무 몰딩은 이곳 B필러에 그리고 가는 몰딩은 뒷문의 앞쪽 가장자리에 붙일 거고 우선 몰딩을 붙이기 전에 붙일 곳을 탈지제나 알콜로 닦아주고 굵은 몰딩의 끝부분을 살펴보면 R과 L로 좌우측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하고 붙일 때 주의할 점은 뒷문을 열어놓고 붙이게 되면 뒷문을 닫을 때 이렇게 고무 몰딩이 앞으로 밀리면서 떨어지게 되니까 뒷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고무 몰딩을 뒷문 가장자리에 밀착해서 필러에 붙여주도록 하고 다음 가는 몰딩은 뒷문의 가장자리에 붙여주면 되고 이 상태에서 앞문을 닫게 되면 위아래 틈이 모두 메워지게 되는 거지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붙여주고 이제 고속도로로 가서 같은 속도에서 소리 세기를 한번 측정해 볼까? 지금 속도가 100km 정도인데 계측기 수치가 69에서 70dB 정도로 나왔으니까 작업 전에 비해서 3dB 정도 줄어든 거네 통틀뷰 3dB 정도라고 하니까 별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여기서 중요한 건 소음의 측정량은 대수적으로 측정된 것이고 3dB 정도로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 사람에게 전달되는 소리 에너지는 두배 이상의 차이가 난 것과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청각에 미치는 영향이 종전보다 현저하게 줄었다는 의미고 결론은 이 정도면 꽤 많. 부족만한결과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소음은 시끄러운 소리, 원하지 않는 소리를 읽었지만 같은 소리도 때로는 소음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성격 또는 심신의 상태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풍절음과 같은 소음은 자칫 운전에 방해가 되고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는 만큼 최소한으로 줄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얘관알렸 나, 수고했어, 동TV요.